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공약 드린 대로 소닉 스튜디오의 강승희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닉코리아의 강승희 엔지니어입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마스터링 스튜디오죠. 소개 한번. 네, 뭐좀마스링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어서 특성명에 저희 우리 소닉코리아 어, 그 서울 스튜디오가 있고, 거기 찾아오시면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 한잔 내려주시잖아요? 네, 그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네. 저번에 저희가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마스터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마스터링이 뭘 하는 네. 건지 네. 그 마스터링이라는 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로는 뭐 최종적으로 볼륨을 높이는 과정 네. 그다음에 음량을 좀 이제 균일하게 맞춰주는 과정 네. 음량도 음, 뭐 여러 가지 최종 보정을 하는 과정, 네.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 뭐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그 네. 다 해당되는 얘기고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음원, 음반 이런 것들을 제작함에 있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로서 믹스까지의 과정은 정말로 이게 소비자가 듣는 어떤 환경에서의 네. 이게 어떻게 들려야 될까 네. 믹스를 하면서 이 믹스가 어느 정도 음량으로 들릴까 이런 뭐 염두를 하면서 작업을 하진 않죠 음악적 완성을 음. 위해서 어, 내가 이 밸런스를 어떻게 할까 이 악기를 어떻게 들리게 할 건가 들어온 아, 걸 저희, 응. 저희는 음, 뭐 뮤지션의 뭐, 음. 노예로 <웃음> 키워주세요 네 <웃음> <웃음> 어, 마스터링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뮤지션의 <웃음> 노예이기는 <웃음> 매한가지인데 네. 이제 마스터링에서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 이제 그 청취자들이 되겠죠 그치? 아, 아 음반을 듣고 음원을 들으실 정치자들이 어떻게 들릴 것인가? 거의 이제 뭐 포장을 하는 음. 단계로. 마지막 포장을 하는 단계로서 음. 그 포장의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아, 네. 네. 포장을 네. 하는 방법들이뭐 어떤 게 있나요? 뭐 크게 일단 이제 가장 많이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음량이 있겠죠. 아, 네. 음량. 이라고 하는 네. 거는 사실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제일 또 중요한 수단이고. 네. 어, 그래서 다들 이제 믹스에 비해서 마스터의 음량이 좀 커지고 이게 어, 다른 여러 플레이어 기계들에서 네. 내 음원이 충분한 크기로 들리기를 원하는 남들보다 크게 들리기를 원하는 거아닌가 그건 이제 늘 사람들의 네. 소망이었죠 네. 이상 크면 좋게 들리긴 한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디지털 내에서는 무조건 크게 들리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또 직접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직접 하면 이렇게 음량이 작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량이 조금 크고 조금 작은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음. 거거든요 이제 음량은 이제 적당하게 크게 만들긴 해요 음. 네. 음량은 또우리나라에또실청이라는게 있다 보니까 음. 또실청을 무시하면서 작업을 하기 쉽지 않죠 아, 네. 클라이언트도 그렇죠. 또 우리 네. 유지들이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마스터링을 하면 음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족함을 느끼니까 네. 장비의 문제냐 네. 마스터링이라는 게 결국 장비빨인 거 아니냐 음. <웃음> 어떤 템을 사면 우리가 음량을 더 높일 수 있나요 음량을 크게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단지 장비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 믹스의 상태나 어떤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가지그 네. 음악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가는 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미터 상에 보이는 레벨이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크게 들리는 음악이 있는다면 아, 예, 네. 플러그인만으로도 음량을 음. 크게 만드는 것은 지금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 아, 예. 집에서도? 뭐 W사에 성표명 그 얘기해서 되나? 아 그럼요, 액수 분데 보이지 뭐 예를 들면 네. 그 가장 이제 유명했던 웨이브스의 앨트라든지 아, 그렇죠. 이건 뭐스레스로도막 내리면 네. 네. 레벨이 막 올라갑니다. 네. <웃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내려서 네. 올라 올라가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웃음> 아, 좋게 들리지 않는 분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좋게 들리면 유지하면서 음량을 높이는 게 힘든 거죠. 그렇죠. 네. 네. 이홈 유저들이 요거 하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일단 미터를 좀 하나씩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LUFs 라든지 그런 RMS 가 아닌 라우트니스트를또 측정해주는 미터들이 음.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뭐꼭 그게 아니더라도 RMS 수치를 좀잘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미터들을 뭐 음. 가지시고 본인이 평소에 이제 작업하는 음악하고 음. 타겟팅을 하고 있는 음원들에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레벨 정도가 좀 적당한 레벨인지 음. 그런 걸 이제 평소에 조금 연습을 좀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맞습니다. 미터를 네, 네. 본다는 거는 네, 네. 레코딩이나 믹싱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도 네, 네. 항상 자기가 작업하는 각각의 파트들 드럼 파트, 뭐, 악기 파트, 보컬 파트 뭐, 이런 파트들의 레벨링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지 적절한 개인 스테이징으로 또 이어지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도 예, 예. 저희도 이제 적정 레벨을 예.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음, 비터 중요한 예. 예. 예. 예. 저는 사실 그런 걸 기대하긴 했어요 오존 쓰세요 음, 예. 일단, 일단. <웃음> <웃음> 되게 네. 오뒤통수를딱 맞네 <웃음> 되게 네. 중요한 꿀팁이었어요 네. 네, 미터로 뭐 오존을 해볼까? 많이 쓴다 오존에도 미터가 제공이 되는 아, 아, 인사이트 아, 같은 아, 것들 정품을 구매하시면 네. <웃음> 네 가장 손쉽게 오존 8 같은 경우에 이제 오존 8 사라는 얘기는 아니죠 <웃음> <웃음>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마스터링 해주는 어시스턴트 기능이 네, 네. 들어가지고 네. 나름, 네. 네. 나름 괜찮아요 제가 마스터링 막몇 시간씩 싸면서 한 것보다 나을 때가 <웃음> <웃음> 잘하더라고요 그 네. 친구 고음질음원, 고음질, 음원. 고음질 음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그 음원시장이 고음질음원 서비스 쪽으로 간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손실한 압축 포맷에 뭐 MP3라든지 AAC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음, 그 스튜디오에 놀러 갔다가 아, 네. 경험했었지만 CD음원과 AAC음원을 동시에 비교했을 때 어 생각보다 되게 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저도 되게 놀랐었죠. 네, 네. 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비교를 했던 게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네, 네. 직접 다운 돈 주고 다운로드를 받은 네, 네. AAC 파일과 네, 네. 동일 앨범의 CD에서 추출한 웨이브 네. 파일 그두 개를 우리가 직접 비교를 했었죠. 네, 네. 애플뮤직에서 사실 그 음원 을 그냥 들어볼 때는 우리가 애플뮤직 들으면 사실 음질이 이렇게 안 좋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냥 뭐 네. 괜찮지 하면서 이제 네. 두 가지 직접 비교를 해 보면은. 아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네, 생각보다 꽤큰 네, 차이가, 예, 꽤 차이가 네. 납니다 옛날처럼 좀 CD를 좀 사셔야 <웃음> <웃음> 뮤지션들의 생태계도 좀 좋아지고 그것도 그렇죠 네. 소리를 잘 들어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 음.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직접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바로 비교할 수 있으면 네, 네, 네. 차이가 좀꽤 난다고 많이 그렇죠. 느끼실 수 있을 네, 네. 거예요 네. 이제 국내 음원 서비스들도 불과 뭐 몇년 사이에 네. 이제 마스터 끝나고 뭐 플락 파일을 받아가시는 경우가 안 어. 받아가시는 경우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자사일계의 음. 웨이브 파일하고 음. 320K의 MP3하고 제가 이제 마스터를 구류로 받기 때문에 구류 기사의 플라파일같지 제공을 해드리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예 레코딩 단계에서부터 구류로 네. 작업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생겨나고 있어요. 이수님하고 같이 작업을 네.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구류로 믹스가 넘어오잖아요. 특히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쿠스틱 녹음이나 이런 것들 많이 네네, 마스터링을 할때 이제 구륙으로 받는 거 이거는 사실 업샘플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순수히 그냥 DAW 내에서 네네. 그냥 원래 이게 샘플레이시 44나 48인데 이걸 88점이나 뭐 구륙으로 그냥 샘플레이 컨버전만 하는 거는 이건징컨버이에이 네, 이제 업샘플링이고 마스링을 터 진행을 하면서 그냥 디지털 내에서 우리가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로만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믹스를 재생을 해서 아날로그 장비들을 고쳐가지고 다시 녹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원본 파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원래 이제 믹스 장비를 거쳐서 나오는 소리를 최대한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88점이나 9 6 정도로 이제 받게 되는데 더 높은 샘플레이트로 받기도 하고요. 이거를 업샘플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업샘플링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예를 들면 뭐 4, 8을 업샘플링하면 정말 24kHz까지 밖에 5도 정도가 아, 예, 없지만 예, 예. 완전 잘려있죠. 네. 이렇게 마스링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주파수 정보들이 이제 생기긴 하면 되죠. 뭐 장비들을 통과하면서 발생하게 예. 되는 하모닉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게캡처가 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뭐 뻥튀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이수님이 작업 해온 것도 사실 녹음 때부터 그룹을 받았던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느 단계에서 그룹으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 녹음 상황에 조금 더 재현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음. 그룹으로 이제 좀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좀꽤 있었고요 믹스 단계에서 이제 그룹으로 하는 경우들도 녹음은 4팔로 받아서? 네 녹음을 4샘로 받아서 샘플레이 컨버전을 한 뒤에? 아니요 4파를 이제 콘솔로 쏴서 그걸 이제 투트랙으로 아 믹스마스터를 뽑을 때? 네, 믹스마스터를 아. 뽑을 때 그룹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논란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구6이 정보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업샘플링을 해서 예, 프로세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다, 없다 많은 플러그인들이 사실은 오버샘플링 기능들이 또 이제 제공되는 네, 네, 네. 것들이 그렇죠. 많죠 네. 어. 뭐 리버브나 이런 것들 프로세싱에 있어서하이샘플레이스로 변환된 것을 가지고 작업할때좀 이득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뭐 해볼 수는 있다고 할까요? 단지 이제 컴퓨터가 힘들어하고 그렇죠, 컴퓨터가 힘들어하니까 네. 뭐 이제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뭐하드도 남아들고 플러그인 100개 뛰었는데 또 CPU 로드가 안 돼. 네. 도 CPU로드가 얼마 안돼 20%도 안 되는 거야 그럼면알십시오돈 <웃음> <웃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아 아니, 컴퓨터에 돈이 들어가죠 그러네요 돈이, <웃음> 네, 들어가 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조심해서 하셔야겠네요 <웃음>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얘가 무거워지네요 어, 조금 무거워. <웃음> <웃음>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 같은데 <웃음> 하신 것들 중에 아, 인상 깊었던 그렇죠, 앨범. 앨범. 근데 최근에 이제 인스트루먼트 앨범을 작업을 하셨습니다. 바이올린 앨범로었흔큰않는 장르긴 해요. 사실 아, 대부분 보컬 곡들이 대부분이 음.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한 그 작품들을 마스터링할 때는 보컬 있는 곡들을 작업할 때랑 또또조이 음. 많이 달라지게 돼요. 네. 악기 또 특징상 네. 트랜지언트감이 있고 또 다이내믹이 크단 말이 굉장히 네. 네. 그런 것들을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좀 음. 적당히 전달될 수 있는 레벨로 아, 작업을 했어야 했던 난이도도 좀 있으면서도 네. 그 재미있었던 음. 작업이었어요. 네. 장수현 씨하고 아 장수현 씨그 단편성과 선언들에서 에요네 연이씨 새로 나온 음, 네, 솔로 네. 앨범으로 솔로 네. 앨범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스튜디오도 또 찾아주시고 또 저희 유튜브에 두 번째 게스트가 되어주셔서 영광입니다 응, 네. 너 감사드립니다 <웃음> 오늘 이 방송이 어. 맛살링을또 하셔야 되는 응. 유저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까지는 어, 아니더라도 네, 조금이라도 아, 네. 많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웃음> 네. 네. 네 오늘 저희 채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 채널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